가부장제를 향한 폭도들의 언어. 안녕하세요. 포건입니다. 저는 서주입니다. 예안입니다. 맞습니다. <웃음> 야유처럼 들리는데? 우, <웃음> <오>, 이거 아니에요. <웃음> 저한게 웃고 있는 인형처럼 <웃음> 영어 <영혼> 없이 말하네요. <웃음> 잘 지내셨어요? <웃음> 그럼요. 우리가 한달 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 주에 갑작스럽게 공지를 올렸었죠. 네. 패널들의 각자 의 현생 때문에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겠지만 사실은 현생 때문에. 그렇다. 아무도 녹음실에 올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없었다. <웃음> 어쩔 수 없이. 네. 사실 아, 근데 우리가 만나는 거는 한 달만이지만 그. 방송이요? 네네 방송이 나가는 거는 지금 <웃음> 한달 만이에요. 아 방송도 한달 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문제 오늘 문제가 얀님이랑 서준님이랑 다 말하다가 중간에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가만히 아. 이렇게 <웃음> 이러고 <웃음> 있어요. 간만에 왔는데 다들 약셋다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 <웃음> 네 약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다 버릇하니까 이게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은하 님이 오고 싶어 하셨는데 시청자 분들께 안부를 전 정해달라고 <웃음> 잘 지내시는지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요 아, 아주 눈물로 호소하셨거든요. 너무 네. 보고 싶다고. 은하 님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그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 <웃음> 갑자기 이렇게? <웃음> 아 이런.. <웃음> 화제 전화니? 어. 우리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는 진짜 못하네요. 잘하는 건 잘하는. 왜 절보고 말씀하시죠 아니, 잘하는 게 뭐, 죠 아, 우리 하던 거는 잘하는데 이제 이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날씨, 뭐, 네. 아 말머리 돌리는 거예요? <웃음> 네?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할 뭐라고 하죠? 진행하는 모, 거? 목표 없이 뭔가 하려니까 아, <웃음> 이렇게 맞아요. 되게 정처 없이 떠돌 떠돌이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마디 더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현생 때문에 한번 휴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방송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오, 문제인가요? 원래는 저번 방송 때 우리가 신화와 여성 혐오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제가 도저히 대본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아, <웃음> 그래서 네. 약 1년 만에 무대본 네. 방송으로. 네. 아, 근데 제목 보고 오셨을 거예요. 제목 맞아요. 보고. <웃음> 각오하고 들으셨을 거고. 각오요? <웃음>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 그냥 죄송합니다. 일요일 밤에 앉아서, 편안하게 네. 같이 재밌게 들어 주세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드는 그 맥주 그런 마음 정말... 정말 먹고 싶네요, 지금. <웃음> <웃음> 큰일 났어. 여기 지금 <웃음> 아니, 녹음 오기 전에 갑자기 서준 님이 맥주를 먹고 들어가자고 하는 거야. 아니, 맥주를 먹으면서 녹음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본이 없으니까 뭔가 음주 토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전 되게 기대했죠. 기대했는데 갑자기 아, 서준 님이 오늘 뭐, 맥주를 먹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저만 낙동강 어리알됐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책임지시죠. <웃음> 책임이요? <웃음> 네. <웃음> <이게> 끝나고 나가서라도. <웃음> 안 그래도 저랑 서주님이랑 녹음실 오면서 만나서 왔는데 오른동안에 안주 얘기하면서 봤거든. <웃음> 갑자기 과메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 과메기 좋죠. 마늘에 쪽파에 네. 마, 미역에다가 이제 초장을 하고 과메기 딱 먹고 소주 한 잔을 얼마나 맛있을까. <웃음> 많은 김에 과메기 올려서 무순 올려가지고 간장 찍어 네. 먹고 소주 한잔딱 털면. 아 씨. 거기다 가리비. 잠깐만. 다리 밑쯤까지. <웃음> 잠깐만. <웃음> 여러분 <웃음> 그런 걸 얘기하면서 왔어요. 아무리 대본이 없다지만. <웃음> 너무 먹고 싶어? 우리가 주류방 돈 <웃음> 아니잖아요. <웃음> 네? <웃음> 자,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도 본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달 동안 묵혀두었던 그 여성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저번 시즌이랑, 그러니까 설치라 시즌 2랑 원때 가끔씩 언급됐던 코너가 있어요. 책 추천하는 코너인데, 네. 그거를 간단하게 시도해보고자. 시도.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러면 사장님께서 먼저 <웃음> <부담을> 소개를 해주시나요? 그러면 <웃음> <웃음> 제가 네.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기사를 네. 조금 봤는데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페미니즘 방송이니까 아무 기사나 소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좀 열받는 기사들을 몇개 가졌거든요. 네. 한세네개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인천에서 교회 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동안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에게 검, 경찰이 업무상 가는죄를 적용해서 검찰을 송치할 거라는 어, 기사를 봤습니다. 음 언제 그게 기사인가요? 그게 6월 19일 아침에 <웃음> 나온 기사인데, <웃음> 네. 아그 경찰청에서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네, 기사가 네. 났고, 이번, 거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검찰을 송치할 거다. 기사가 네. 났는데 보고 참 이게 그루밍이다 보니까 그루밍 성폭력이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 장기간 동안 진행됐던 일이라서 네. 언제 딱 이루어졌다라고는 맞아요. 말할 수 없고 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네 착취 성. 성적, 심리적 착취를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목사가 목사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목사 원래 직업이 그런 건가요? <웃음> 내가 <웃음> 이게 바깥으로 알려져서 신고가 되고 검찰로 넘어간다는 게 네.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 기독교 내 여성 혐오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직업별 성범죄자 그 비율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목사가 아닐까. 도로이 새끼들이죠. 네. 외국에서는 신부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부, 그 천주교, 아, 천주교 교회 안, 그 성당 안에서의 여성혐오나 그 성범죄자들이 성범죄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통로가 된게 없기 때문에 수치가 네.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목사 같은 네. 경우에는 그리고 보면 근데 다 종교 적으로 음. 약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비군이라고 하잖아요. 여성 스님을 네네. 근데 그 스님들도 그런 남자 스들한테 이제 <웃음> 관 관련 중이라고 <웃음> 하는 기사들 <게다 웃음> 중 <웃음> 님자는 붙이기 싫은데. 땡중, 땡중. 네, 땡중 그, 그딴 땡중들한테 그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겪기도 하고, 음. 또 보면 사이비 종교 같은 네. 경우도 이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한 명의 그런 교주와 그, 그를 따르는 피해자들,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 신부나 목사, 스님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 그 일대 다를 향해서 네. 만들어지는 권력 향생, 권력 관계부터 네. 굉장히 권력적이고, 그리고 그 종교라는 자체가 국가가 만들어던, 만들어지던 시대부터 그계대지들을 통치하고 <웃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주무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맞아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죠. 제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얼마 전에 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네. 외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 고발을 고발을 다뤄 고발이 다뤄졌는데 이제 우리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니까 그 외국에 유학 오는 유학생들 정착도 도와주고 그 안에서 적응도 도와주면서 완전히 거기에 매, 그 몰입되게 음. 만들고 거기 있는, 뭐, 목사급에,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목사급의그 지기를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면 신도들이 모아, 모아놓고 그 사람 이렇게 꿇어 앉혀놓고 그 이렇게 모아놓고 둘러 앉아서 막 때리고 막 폭언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프로그램에 고발을 하고 이런 일했던그 네.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정말 폐쇄적인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 되더라고요. 종교라는 자체가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 인간들한테는 저렇게 고발하는 피해자가 그런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걸 무너뜨리려는 어떤 네. 사탄, 악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 소중한 공동체를 네. 무너뜨리려는 네. 자신 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폐쇄성도 굉장히 심할 것이고 네 종교들은 약간 공동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공동체를 단단하게 엮기 위한 그런 약간 악교 같은 존재가 종교였기 때문에 악교라니까 네. 되게 저 되게 <웃음> 조선놈 같은데요 네요 악교 <웃음> <웃음> 무슨 일이야 <웃음> 선생님 단어 <다르한테> 선택 무슨 다음, <웃음> 다음 기사 드려드릴게요 네, 네, 네. <웃음> 넘기시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것도 인천에 있는 한 술집의 네. 메뉴판에 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 아... 단 몰카 동의시 몰카요 네 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이거를 어떤 분이 <웃음> SNS 올린 게 기사까지 났는데. 어이없죠. 이걸 뭐라고. 이후에 그 술집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다던가, 거기서 뭐, 사과나 뭐, 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뉴스는 없나요? 없어요. 아, 네. 음. 이게. <웃음> <웃음> 이, 이 기사도 나온 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근데 이틀.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19일날 나온 기사에 따르면. 네. 그 술집에 18일날, 경찰이 출동을 했대요. 네. 음, 해성 술집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기사에. 또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잘 덮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했겠죠. 이렇게 대놓고 하시면 좀 곤란해요. 아유 알겠습니다. 요즘 음, 세상이 이런... 어떤데? 네. 지우십시오. 아, 예. 그래서 이...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웃음>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이러 갔겠죠. 술집 사장은 뭔가 변명 같은 소리를 몇번 짓거렸어요. 이게 뭔지는 네.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웃음> 어쨌든 뭐 사과문도 올렸다고 하지만 뭐, 뭐 거기에 또 있었겠죠 뭐 의도치 않았고 뭐, <웃음> 어, 미리 뭐, 뭐 조심하지 못했고 평생 그러니까. 하던 말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 아니 그거를 사과문을 올려서 뭐 아니 본인들이 대가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과문을 <웃음> 올린다고 <웃음> 그게 지금 <웃음>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술집에 무슨 문구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경찰이 출동을 한다 그래도 그게 뭐 범법 사항을 저지른다던가뭐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그냥 빠은 자신의 빠은 사고 방식을 그냥 음.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문구니까. 이거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SNS 상이라든가 아니면 네. 뉴스 뭐 언론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제재하고 뭐 공격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뉴스를 본지좀 돼서 이런 게 있는가 <웃음> <웃음> 묻고 싶네요. 그냥 뭐 트위터랑 아, 여초 커뮤니티와 아, 뭐 그런 것에서만 열 받고 많은 네. 거죠 또 그렇게 맞아요. 스쳐 지나간 여러 일들처럼. 맞아요. 아또 기분이 되게 나빠졌어요. 또 다른 <웃음> <웃음>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본에서 다음이다. 요즘에 되게 빠 하일 하일 반대 운동이라고 아, 들어보셨죠? 네네, 네네. 구투? 구투 <웃음> 죄송해요. <웃음> 구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 제가 일본어는 몰라서 기사에 쓰여진 대로 말씀드리면. 신발 고통을 뜻하는 단어인 구스와 미투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어, 여성에게 하이힐 등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것을 예의라는 명목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이라고 서명 해요. 근데 지금 서명이 19,000여 명이 차, 참여를 했대요. 오. 지금 일본 내에서 굉장히 핫한 네. 운동이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한 시작한 그 네네. 모델분이 트위터에 뭐, 과거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하이힐 착용을 강요받았다. 네. 뭐 이런 이런 얘기들 하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불편한 신발 착용을 여성에게만 명령하는 건 성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이힐 착용을 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고향적인 뉴스네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그모 영화관들이나 뭐 어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붉은색 립스틱이랑 뭐 머리 망을 하고 하이힐을 신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네. 복장 수칙이 유, 그 규칙이 있잖아요. 입술 근데, 색깔도. 네. 그런 식으로 아예 명문화가 되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약간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위협을 주고 만약에 이걸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 다른 같이 있던 다른 알바생들이 그럼 네. 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맞아요. 같이 의쌰이쌰해서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음. 자기들이 그 안에 있는 주워 먹을 거를 더 되게 더, 유난인 그, 사람 취급만 받고 네, 부스러기를 다 주워 먹으려는 식으로 그냥 되게 이게 화비 안 되기도 네. <웃음> 하고 맞아요 그런 식의 음,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웃음> 기사에 첨부된 내용이 한국에 제주항공이 지난해 항공사 최초로 하이힐 의무착용과 헤어 규정을 없앴다는 네. 내용인데 보고 참.. 제주항공이 <웃음>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는 항공사이기도 네. 하고.. 음. 근데 어쨌든 이전까지는 계속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 근데, 항공사 최초로 없앴다는 거 보니까, 어? 아직 다른 항공사는 남아있다는 거죠? 아 여기만 없앴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고, 아시아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네. 넘어가는 대한항공은 <웃음>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 회장이 그러니까. 되게 복장에 엄청 미친 새끼. <웃음> <웃음> <웃음> 저, 저, 당황스럽네요. 다, 마지막. <웃음> 마지막 기사 찾은 거이어요 <웃음> 오늘 되게 선만하네요. 아, 정신이 <웃음> 없어요. <웃음> 네, 마지막 기사 음. 읽어주세요. 마지막은, 우리 전에, 신림동에, 그, 자취하시는 분. 아, 그 네네. 성폭행 미수사건 기억하시죠, 다들? 네문 이제, 딱 닫히자마자 문 열리는 거막 확인하고, 비밀번호 찍힌 거막 지문 확인하려고 하고. 네. 근데 그후로 그, 관악구 쪽에, 여성 안심 기가 스카우트 분들을 그 간악구 쪽에서 하시는 네. 분들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분들이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2인 1조로 이제 순찰을 하면서 기가를도우신데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수칙은 만나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다시 헤어지는 그런 건데 네. 그 사건 이후로는 집 앞까지 가서 문 닫히는 것까지 보고 가주면 안 되냐. 아. 오, 많이 요청을 한다고 그래요. 네. 또이 관악구 쪽이 서울에서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대요. 20.9%래요. 네, 네. 거기가 집값이 싸고 월세가 싸요. 맞아요. 네. <웃음> 고시촌이 있어서 맞아요. 성범죄자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 신림동이랑, 그 신림역이랑 서울대 있고요. 봉천역 이쪽인데. 맞아요. 여기 그 지하철역 근처에 주택이랑 이런 데가 많고, 거기에 네. 성범죄자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여성들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싼 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치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참 그래요. 제 친구들도 신림에서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 이 기사가 진짜 너무 마음에 와 닿네요.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수 사업으로 이 밤길 귀가 서비스를 꼽은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되게 우수 사례라고 나온 적이, 네.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거기 길을 이렇게 가면, 밤에 가면 중간중간에 가로등이나 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아예 전시하듯이 이렇게 되게 많이 해놔서, 아, 아 그래도 꽤잘 해놨다 싶은 네. 곳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 뉴스, 서주님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인원들도 10% 정도 늘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 여기, 안심기가 스카우트 이용 실적이랑 인원에 네.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2015년에 3만 1,547건을 이용했는데, 2000, 지난해 2018년에, 34만 1,622건까지 10배 그러니까 10 이상 실, 이, 이용 실적은 10배가 늘었는데, 네. 그 순찰 인원은 420명에서 452명으로 어. 30명 정도 늘었대요. 10% 정도? 네. 이게 뭐. 그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그거를 중년 여성들이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이 정책 사업이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음. 아, 그리고 범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라 하는데, 네. 둘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범죄율을 진짜 높이려면 뭘까? <웃음> 관악구청장이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하고 있네요. 거기 그 고시촌 중간, 중앙에 중 파출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서랑 근처에서 싸움이 그렇게 많이 나요. 아. 새벽 1시, 2시쯤 되면 고시촌에서 그 행정고시나 예전에는 사백, 사법고시, 그리고 요즘에는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그런 거 준비하는 새끼들이 술 먹고 머리 돌아버려 그 앞에서 싸우고 뭐 하는 경우가 아. 되게 많고 그 근처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위협 이런 것도 많고, 네. 이상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 시험 공부하다가 미쳐버린 새끼들이 많아서.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약간 TMI군요. 어쨌든 파출소 <웃음> 앞에서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정도로 네. 거기 치안이 굉장히 안 좋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여성 안식 귀가서비스 정도로만 해결을 하려는 게 과연 제정신인가 10%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 이용량은 10%가 10 증가했으면 그에 맞게.. 1 0 0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1000%가 되는 거죠. 근데 인원은 10%만 늘렸다?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귀가서비스할 때 솔직히 10시, 11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택시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자자, 자정 이후로. 맞아요. 그러면 택시 관련해서 뭐 정책이라도 한, 한다던가. 아, 잠시만요. 천천히 쉬시고. 얘기할게요 <웃음> 택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성 이런 사업들 말고 경찰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할수 있도록 네. 이거를 뭐 계속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네. 이런 맞아요. 되게 자질구레한 정책들을 그냥 놀고 있는 인원들을 조금 더 놀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곳인데 네. 여성 안식귀가 서비스 그 10% 이런 늘리는 걸로 과연 될 것인가? 참 드는 생각이 치안이 안 좋은 그러니까 그렇게 집값이 싸서 네. 치안이 안 좋아지는 곳은 계속해서 치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손을 네. 점점 녹게 되는 거죠. 음. 돈을 넣 돈을 투입해도 음. 효과가 안 난다는 이유로 <웃음> 불행 중 다행을 신림동 쪽에 이제 재개발을 해요. 그래서 음. 그안 좋은, 그 약간 하랭가처럼 되어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네.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아예 허물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네. 쉽진 않겠죠. 하, 일단 5년 넘게 걸리겠죠. 그렇겠죠. 오늘의 뉴스는 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나요? 네. <웃음> 사실 <웃음> 마지막에 열을 받아서 <웃음> <웃음> 네네 사실 제가 요즘에 그런 범죄나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다니거든요. 그냥 네. 왠지 모르게 요즘에 관심도 많이 가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택시 기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아까 택시 관련된 정책 얘기하셨는데 진짜 무조건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택시기사는 등록이 돼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미터기나 이런 것도 있고 번호판 다 추적이 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가능해 싶은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 개인택시 뭐 면허 그거를 넘길 때그 면허가 그아무한테라 주는 게 아니라 약간 특허처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이거를 주그 사고 파는 형식으로 이제 개인택시를 하는데 그, 일반 택시 회사가 아니라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들이 사고 파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약간 TMI인데 택시 면허 그거 하나에 1억 정도 한대요. 음. <웃음> 약간 자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 면허를 가지고 개인 택시 이 자신들이 자영업을 할때 거기에 그, 규제를 하는 정도로도 어느 정도 해결을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제도이긴 한데 요즘에 파주나 제천이었나 어디 그 시골 많은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그자치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자치시에서 택시 운영 제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에서? 음. 그 도시, 그러니까 시내에서 시골로 넘어갈 때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를 대신 이용하게 하고, 아. 천 원에서 막 이천 원? 이 정도 이용하게 하고, 저렴하게. 대신에 나머지는 이제 시에서 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좋네요. 네, 여성 여성 관련, 여성 안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약간 조금 더 착안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거 되게 논란도 많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곳이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요. 괜찮아 요 <웃음> 네. 돈도 싸고. 네. 그러니까요. 물론 그게 거, 포인트. 그만큼 이제 자치시에서 들어가는 정책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다 그래도, 그래도 세금 내는 네. 입장에서는 네. <웃음> <웃음> 아니, 내 목숨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필요 없는 여성 안전 정책들 좀 줄이고 택시 좀 늘리면 네. 될것 같거든요. 맞는 생각이에요. 계산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성 개인 개인들의 귀갓길 뭐밤 이후의 치안이나 서비스 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네.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여성의 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실제로 겪은 적이 없어도 내가 이 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느끼는 이런 불안감, 근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국가 네. 차원에서 지원,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네. 여성환심 귀가 서비스 같은,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면허를 가진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여성들이랑 택시 이걸 결합을 해서, 음. 그 신청을 해서 이후에 택시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펀네요. 그런 식으로 음. 해도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아, 되게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타다를 한번 타봤거든요. 요즘에 한창 네. 말 많잖아요. <웃음> 근데 타다를 탔는데, 이게 타다를 타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그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기사가 나한테 말을 안 건다는 거, 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신뢰감이 있어서 아. 이용을 더 하기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파주 같은 데서 그렇게 택시 관련해서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약간 타다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타다도 약간 외진데도외진데나좀 뭐 멀리 있는데도 부르면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웃음> 홍보처럼 느껴지지만, <웃음> 홍보가 아닙니다. 이거 <웃음> 실제 이용자의 후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거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좀 본받았으면. 약간 네. 사다리지만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건 면허, 떠, 면허 가격 떨어지니까. 이렇게 <웃음> 해서 <1억에서> 떨어지면 자기 노후 <웃음>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맞구나. 그거랑 뭐 이렇게 뭐 이용자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뭐 면허, 면허 가격이 떨어지는 게 가장 지배적이지 않을까. 솔쪽에 이용자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택시 네. 이용자가. 낮에 그렇군요. 이용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용 다 하거든요. 지금 택시 모자라요, 택시. 그건 아니에요. 나는 항상 거절당하던데? 그, <웃음> 그 서울 주민의 비행을 <웃음> 승차 거부하는 새끼다 <웃음> 나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고, 택시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 없고. 아 제가 경기도 살고 있는데 택시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야. 뭐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 네. 이 수요가 들쭉날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근데 어쨌든 택시는 저는 여성 기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얘기를 또 해볼까요? 네. 다른 주제 얘기를? 책 소개해 주셔야죠. 아, 그 시간인가요? 네. 네, 네, 네. <웃음> 책, 책 추천해 주신다고 네, 했잖아요. 다, 뭐지? 얀님이랑 왓스님은 없, 없으신가요? 책 추천 혹시?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읽었던 책들이 어떤 책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어... 순서 미루기? <웃음> 아, 제가 1타군요. 음 책들 중에서 각, 저는 약간 고전 여성주의 책들을 주로 읽은 편이었는데 네. 거다러너의 가부장제의 창조, 그리고 거다러너가 가부장제 창조를 쓰고 나서 약 8년에서 10년 동안 조사를 해서 쓴게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라는 책이에요. 음, 네. 이게 중세, 네, 역사 속의 페, 설명은 이따 할게요.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랑 케이트 밀렛의 성의 정치학. 그리고 백래시 네. 백래시 잠깐 이름 뭐겠죠? 수정팔루디 네. 네.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수정팔루디요 <웃음> <웃음> 다시, 다시. 어 어디 이거 살리면 안돼 너무 <웃음> 웃긴데 이 부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스타벌로디의 <웃음> 그 <시차 홀로디에 웃음> 백래시. 네 그리고 예전에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처음 만들었던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책도 있었고. 아, 아 네네네. 그 출판사랑 그 사장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지는 <웃음> 얘기하지 않을게. 요 오케이. 네. 어쨌든 다들 그런 책도. 믿고 네. 굳이 홍보를 하지 않겠지만 일단 고전 여성주의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케이트 밀레의 성의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거기에 있는 책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한게 있어요. 아폴론의 네, 네. 신들의 재판에서 아폴론이 했던 발언이랑 아테나가 했던 발언을 거기에서 인용을 해봤었는데 네. 거기에 그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선에서 성, 그러니까 이 성별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왔는지, 네. 그리고 가부장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네. 고전으로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음, 괜찮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다런의 가부장제의 창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부장제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어요. <웃음> 네. 이거는 딱히 얘기할 필요 없이, 고전이면 당연히 읽어야 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출판제,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재출판을 하지 않았나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책보다는 원본을 갖고 싶어서, 음? 한 3만원인가 음. 4만원 주고 원본을 샀거든요. 어. <웃음> 그 약간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영어, 영어로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초판 전에. 초판. 초판. 아. 초판을 읽고, 전 재판본 구매했거든요. 재판본 그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래요? 금세 <웃음> 본 글씨가 조금. 아, 그래요? 아, 저 글씨 싫어. 싫은... 이상해요. 네. 초판 <웃음> 사기 잘했다. 어쨌든, 그거랑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 방송, 저저번 방송에서 중세 뭐 수녀원에 대해 네. 소녀원 안에 있었던 페미니스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음. 아하, 굉장히 흥미롭네요. <웃음>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이게 어. 한국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헷갈려요. 네. <웃음> <웃음> 이 사람인가? 저 사람? 어, 왜 떠나왔지? 어? 떠나왔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네. 그 각각의 여성들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음. 블루스타킹에 대한 간접적인 이야기도 들어있고 음. 되게 거다로어가왜 이거를 오랫동안 썼는지 알겠다. 아. 꼭 읽어봐야겠어요. 네. 네. 네, 좋아요. 8년 동안... 정확하게 연도는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정에 오랜동안 집필했다 가부장제 창조보다 더 오래 썼다고 해요. 어. 어.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 찾아서 써야 하니까 어. 알겠습니다. 꼭,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네, 잘쓸것 같아요. 네. 백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딱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그렇죠. 네. 그냥 다들 가볍게 읽기 네. 좋은 우리가 백래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술술 넘어가는 네, 책이에요. 물론 이 작가가 그 트랜스젠더리즘을 <웃음> 옹호를 하고 자기 애비가 트랜스젠더래요. 그래서 그 관련 책을 하나 90년 동 90년대가 네. <웃음> 그 작가 어머니랑 에비가 이혼을 했는데 에비가 2 0 년인가 뒤에 나타나서 내가 사실 트랜스된다. 이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책으로 냈다고 하는데 네 작가도 백래시다. 그러니까요. 되게 굉장히 아련히. 흥미로운 책이다. <웃음> 진짜 자기가 백래시 책을 써놓고 네. 나중에는 자기가 백래시 처 맞아서 그렇게 네. 됐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웃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풀 그 <웃음> <토어> 스토리를 듣고. <웃음> 아, <웃음> 어, 그 책을 좋아할 수가 없게 된 네.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걸다 바쳐서 백래시를 설명한 거예요. <웃음> <웃음> 백래시 증명자. <웃음> 그러니까 <웃음> 본인이 설명하고 증명도 했어. 진짜, <웃음>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이다. 그러니까요.라는 <웃음> 네, 이야기. 네. 다른 네. 어. <웃음> 또 다른 책또또 하자면 그 우리의 이제 반하요 네, 의지에 <웃음> 반하여. 네, 음, 이거는 네. 이거는 얀님도 네. 가지고 있는 맞아요. 책인데. 선물 받았어요. <웃음> 네. <웃음> 우리가 드렸죠. <웃음> 네. 뿌듯해. <그리고, 웃음> 아, 선물 받았어요, 진짜. 수잔 블러, 수잔 브라우밀라의 우리의 의제바반요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은 페미니즘 전, 선언에서 나왔었던 그 강간 말하기 대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레드 스타킹 대회에서 음, 음, 음. 뉴욕 강간 말하기 대회라는 네. 그때, 강간당했던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강간을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경험이었고 모든 여성들에게 자신이 바뀌는 경험을 했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사건이었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아. 그리고 이, 이때 했었던 그 강간 말하기 대회에 참여했었던 여성들의 발언들도 뒤에 담겨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인류의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네. 강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용옥조옥 파헤치는 책이다. 음.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고 술술 넘어가는 책이고, 물론 이게 백렉시만큼 굉장히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음. 되게 술술 넘어가고 잘 읽히는 책이다. 맞아요. 그리고 책이 두껍고 큰거에 비해서 좀 가벼워요. 네, 네 그리고 되게 핵심만 찌르는 이야기들이 음. 굉장히 많아서 다들 재밌어요. 또,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이거는 소개는 아니고, 그냥 이런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 여자는 인질이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아, 그, 그것도 네, 그, 출판사긴 한데, 이 책의 원서를 저희 그, Loving to Survive. Loving to Survive를 다 같이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포럼 안에서 영어 스터디를하자면서이 <웃음> 책으로 읽었다가. 그쵸. 현생 때문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끝까지 이제 만나서 했지만. 재밌게 놀고 갔던 네. <웃음> 기억, 집에 갔던 기억이. <웃음> 근데 이게 제가 스톡홀룸 중후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제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스스로도 느꼈어요. 내가 이, 집안과, 이 사회와, 이내 인생 전부가 스토클룸 중국군에 찌들어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어쨌든 원서가 있으니까 일단 원서를 먼저 읽어보기로 약간 오묘한 기분이시겠네요. <웃음> 아, 그렇죠. <그쵸>? 오묘하죠, <웃음> 지금. 어쨌든 네 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초... 그 소개를 하자면, 실비아 페데리츠라는 여성주의자가 있는데 이 작가분이 쓰신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캘리번과 마녀 그리고 혁명의 영점이라는 책인데 캘리번과 마녀 같은 경우에는 마녀 사냥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마녀 사당 마녀 사냥이 사실 진짜 마녀 <웃음> 이런 그런 여성들을 죽이고 이렇게 유희처럼 즐기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벌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유하고 남편이 없는 여성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해석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다가 <웃음> 말긴 했지만 굉장히 네. 좋은,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후에 만들었던 혁명의 영점이라는 책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이거 책 인용을 우리 폭언 1화 때그 비혼 여성과 관련해서 아, 비의 가사노동에 네, 대해서 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게이 음. 책이고, 그리고 그때 인용을 했던 또 다른 책이 그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라는 책인데, 이 저자는 전순옥 씨라는 어떤 여성 운동가 분의 책이에요. 여기에서 그 박정희 시대 이후로부터 있었던 여성의 노동, 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 여기에서는 수치, 약간 뭐라고요? 이게 솔직히 이게 절판이에요. 아. 구할 수는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현장성이나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음. 이게 여, 여성의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음.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물론 저는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절판된 책을 구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취미네요. <웃음> 어. 나중에 <웃음> 한번 네. 빌려 읽기로. 네. 네. 나중에 빌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서선 서주님 님이 그 전날 전전날부터 카톡으로 제가 책은 아닌데 이런 소설 <웃음> 책은 아닌데 아니, 이런 이런 이런 책은 아닌데 소설로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해도 되냐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그런 네. 이유가 이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제가 책 소개를 잘 못해요. 네. 되게 너무 재미없게 말해가지고 네. 제가 이 책을 진짜 좋아해. <웃음> 근데 서준님이 진짜 재밌는 책만 읽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서준님이 읽은 책은 무조건 봐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맞아요. 제가 <웃음> 제가 한국 소설을 안 읽은 안 읽다가 또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김동인의 감자라는 책 아세요? 아, 알죠. 김동인의 감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대충 내용이 되게 능력 없는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집에 돈이 없어서 막 빌어먹고 살다가 겨, 돈이 없어서 무슨 송충이 캔은 일을 하러 가요. 네. 근데 그 캔은 일에 감독을 하는 남자한테 나, 남자랑 저 숲을 뒤로 가서 뭘 하면 일안 하도 돈을,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를 아. 그 하는 사람, 또 일하는 사람들끼리 돌아서 그 주인공도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성매수가 성매순인 거죠. 페이간간. 네. 그래서 그 감, 감독이랑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또, 근데 그러다가, 그또 무슨 중국인 상인이랑도 이제 폐의관관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중국인 상인이 또 다른 여성이랑 얘기하는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무기를 들고 가다가 죽어요, 주인공이. 어? 그래서 그 감, 그 남편? 중국인 상인이랑 그 감, 그 일하는 감독인가? 이렇게 셋이서 그 주인공 몸을 가지고 어? 흥정을 하거든요? 이거 그냥 그 남자들 야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한국 근대 소설 자체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한국 근대 소설 많이 읽잖아요. <웃음> 꼭 읽어야 할 단편 그렇죠. 소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저는 이 방금 말한 이이 이 책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이 책을 까먹고 있다가 내가 성인이 돼서 다시 읽었는데 내 자신한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한동안 한국 소설을 안 읽었거든요. <웃음> 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죠. 내 자신한테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웃음> 저 그러니까 한국 근대 작가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현진건이거든요. 아우 어, 씨, 진짜. <웃음> 그 현진건 <웃음> 책그 소설들 읽어보면 약간 겹치는 여성 혐오상이 혐오상 있거든요. 아 작가. 알잖아요. 운수 좋은 날, 네. 술 권하는 사회, 빈처, 비사관과 러브레터 이런 거 보면 은다 떠오르는 여성 혐오적인 네. 이 인물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은 약간 그냥 다른 소설들마다 자기가 싫어하는 여성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듯이한 거라서 정말 싫어하는데 네.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은. 뭐 어쨌든, 네. <웃음> 아, 화가 나는 <난> 좀. <웃음> <웃음> 그러다가 <그리고 웃음> 제가 이책아또책제 근데 내가 추천하는 책 제목 얘기를 안 했어요. <웃음> 기다려라 <웃음> 끝까지 들어라 이런 건가. 최진영 작가의 해가 지는 곳으로라는 책이에요. 이게 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들 음. 시리즈에 있는 책인데 그 책들 다 좋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또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려야 될까요? 스포만 하나 하지 않는 정도. 네. 이게 간략하게. 질병 그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국가가 다 망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인공이, 하, 주인공 한 명은 맨몸으로 동생을 데리고, 동생, 동생을 데리고 맨몸으로 러시아까지 가고, 그 러시아에서 한국인을 또 다른, 한, 이제 주인공을 만나요? 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두 명인데, 또 다른 주인공 가족들, 대가족들이랑 탑차를 타고 러시아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 저 너머에 무슨 이제 걔네들이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거기에 가면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따뜻한 땅이 올 거다. 약간 그거 같아요. 매드맥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제 거기까지 결국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다만 얘네들이 가는 과정에서 한남들이 한남짓, 한남짓을 하거든요. 음 <웃음> 그래서 이두 주인공이 사랑을 해요. 처음 만나서 얘네들이 굉장히 교감, 깊은 교감을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맨몸으로 러시아까지 오고, 한 명은 진짜 한남주 타는 가족들이랑 캅차 타고 와서 만난 거예요, 이제 길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내가 생각해도 진짜 주인공의 감정 입이 너무 많이 되는데,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한남주 타는 사이에서 얘네가 또 헤어졌다가, 그래서 만나서 얘네가 그 이제 지향하는 곳까지 어떻게 가는가. 얘네가 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서로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음. 대해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 소설이거든요. 네. 근데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담담하면서 슬픈데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웃음> 근데 이 소설이니까 그냥 저는 소설을 되게 현실이 힘들 때 읽거든요. <웃음> 근데 음, 이 네. 책은 정말 현실이 힘들 때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설이에요. 어... 물론 중간 과정은 좀 빡치지만 이 네. 끝까지 책을까지 다 읽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네. 저도 여성 두 명이 나오는 그런 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소설을 사실 잘안 읽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책은 다 읽어도 소설을 잘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어, 저 같은 분들이 분명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영화 추천을 <웃음> 제가. <웃음>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 그냥 다들 다 아시는 건데, 델마로이스. 아, 네. 정말, 정말 최고고요. 물론, 남감독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그다드 카페라고 하는 아, 네, 영화도 네. 있는데 그것도 바그다드 카페 그 얀님이 한번 보고 오셔서 한 거의 한달 동안 우리한테 보라고 홍보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정말 그게 되게 아 일단 보세요. 일단 보고 일단 보고 아 만약 좋아하는 걸 만나면 <웃음> 이렇게 된다니까. 요 네. 일단 보세요. <웃음> 일단 네, 봐봐. 네. 청취자분들이 봤어. 델마루스랑. 바그다드 카페를 봤어. 근데 구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웃음> 그러면은 이메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뭐를 뭐, 답변해 준다면 네? 이거? <웃음> 아 진짜 너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이게 마음에 들었고 <웃음> 그리고 어? 에? 뭐 그런 에, 사과문이라도 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안본 사람은 겸상 안 합니다. 근데 참 요즘에 저는 그 특히 한국 문학계는 남 작가들은 거의 사라져 사라지고 있거든요. 남 작가들이 네. 여성들 가명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요 네. 어? 막간을 이용해서 그 82년생 김지영 책 쓰셨던 작가님이 네, 신작이, 신작이 나왔다고. 네, 아, 네 맞아요. 사멘션이라는 네, 신작이 네. 나왔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읽어봐야 읽어봐야죠. 네, 약간 이렇게 뭔가 부유층과 하층민의 그런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음. 흥미가 생겨서 저도 네. 소설을 잘안 읽지만 오늘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웃음> 책도 읽고 그 책도 읽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약간 되게 고전 어려운 거, 약간 이런 것만 추천하는 느낌이에요. <웃음> 네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쵸, 저도 저... 고전 읽지만 체하거든요. 음. 맨날 어려운 <웃음> 것만 읽으면 체해요. 힘들어요. 막. <웃음> <엄청> <웃음> 머리 아프고, 막. 맞아요. 맞아요. 더 이상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약간 뇌를 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건가요? <웃음> 저는 그런 약간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될때 아, 뭔가 성, 성장하고 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물론 말이. 그렇죠. <웃음> 그런. <웃음> 그래서 계속 그런 책만 읽어요. 소설이랑 시는 잘안 읽고 맨날 어려운 거. 어려워도 이렇게 뭔가 남는 거 맨날 음. 고전 이런 거 엄청. 소설도 <웃음> 음. 남아요. <웃음> 그렇죠. 영화는 많이 남죠. 죠 그렇죠? <웃음> 감성이 네. 얼마나 촉촉해집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한강 작가 소설을 읽으면 그렇게 남더라고요, 머리에. <웃음> 제일 <웃음> 짜증이 대표적으로 남아요.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은? 한강 작가 대표작 하면 채식주의자 아, 다들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채식주의자를 이제 그게 단편 단편집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같은 가족이라고 할까요? 네. 가족 네. 얘기를 다른 시점으로 얘기하는데 맨 앞에가 채식주의자 단편인데 네. 채식주의자 단편을 다시 읽었어요. 오늘 네. 녹음실 오면서. 근데 역시 제일 처음에 그걸 읽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너무 무섭다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그걸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맞아요. 어. <웃음> <웃음>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 안 봤거든요. 채식주의자 책 읽고 나잖아요. 제가 그 지하철에서 채식주의자까지만 읽고 그 애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토할 것 같아요. 그 너무 몰입이 <웃음> 너무 몰입이 엄청 심하게 돼서 고기만 보면 제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리고 그 이제 오, 네. 한강 작가 신작 중에 작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 확실히 알았던 건 한강 작가가 감그 묘사를 굉장히 잘하고 음, 맞아요. 슬프면서 슬픈 묘사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음.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슬픈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웃음> <웃음> 그로테스크한데 또 현실 <사실> 얘기를. 네. <웃음> <웃음> 그러면서도 아 어, 이게 뭘 네. 얘기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네. 인기가 많은 작가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어의 온도나 이런 음. 책 말고 <웃음> 어? 아아 <웃음> 네? 아, 제가 이런 고백, 책을 네. 읽어야 한다. 고백하자면 에세이를 좋아해서 모은 적이 있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후회스럽고 여러분 그런 뭐 언어의 온도 뭐뭐 뭐? 뭐? <웃음> 다 집어치우세요. 요즘엔 막... 응. 먹고 싶지만 떡볶이에다 응. 먹고 싶고 젓가락을 해요. 무슨 어피치 뭐 이런 거. 풍돌이푸다 <웃음> <웃음> 집어치우시고, 오늘 우리가 추천해 준 책과 영화를 보시고 또 <웃음>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길. 네, 그렇죠. <웃음> 오늘 이제 가을인가요? 학생분들은 방학이잖아요. 아, 그래요? 방학에 그쵸. 좋은 책 많이 읽으시길. 맞아요. 오늘 나름 유익한 방송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약간 우리끼리 수다 떠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도 너무 아무 말이도 안한것 같아서. <웃음> 아무 말 중간중간에 깨야 할 일이 있었다. 그요 <웃음> 우리 절대 실용성을 놓치지 않는 방송이라가지고. <웃음> 실용성을 잡기는 했다. <웃음> 그렇다. 그럼 다음에는 서주님이 대본을 갖고 오신다고 네. 하시던데. 네. 방금 1분 전에 날치기로 제가 당첨되는데. 네. <웃음> 당첨? 아, 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웃음> 아, 당첨이죠. 좋은, 일,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녹음 네, 저또 네. 당첨. 그래서 여성과 폭력에 대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설치라 시즌 1 2화 때 제가 데뷔작처럼 <웃음> 여성과 폭력, 성폭력에 그 대해서 잠깐 <웃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너무 처음이고 서툴어서 되게 실, <웃음> 제 자신이 실망스럽거든요 다음 <웃음> 방송 때 조금 더 능숙한, <웃음> 네 만족스러운 방송이 될수 있게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시즌 1을 다음화를 하고 이제 조만간이면 시즌 1을 네. 끝내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잠깐 점검 기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쯤에 이제 시즌 2로 컴백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도 현생을 챙겨야 되니까요. <웃음> <저>? <웃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그 시즌 1 마지막 방송으로 스트리밍을 해 보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 <웃음>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많이 접속을 해 주신다면 스트리밍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네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제 많이 봐달라 많이 홍보해달라 <웃음> 구독 더 많이 해달라 약간 이런 거죠. <웃음> 그리고 우리가 스트리밍을 부디 할수 있길. <웃음> 네. 진짜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제발 준비가 순탄하게 잘 네. 돼서 <웃음> 우리 생방송으로도 네. 찾아뵐 수 있기를 잘 마무리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네네 일단 다음 방송은 아주 잘 준비하는 걸로 <웃음> <웃음>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